있는데 일단 순위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서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따지는 걸 순위제라고 하고, 리더제는 한 명의 리더가 있어서 그거를 이끄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얘네 리더들한테게 리더 빼고는 나머지 순위를 모르는 게 리더제죠. 순위제는 음. 모든 애들이 다 순위를 갖고 있는 게 순위제고, 어, 그리고 털세는 그 자기 그 지역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그 대신라고 오면, 그거를, 그 막는 행동을 터세를고 터세 부린다고 막 하잖아요. 음, 네. 그런 거를철세라고 해요. 음. 어, 그런 거대라 하고, 이제, 사회생활에는, 이제 그, 군업처럼, 개미는, 일, 일하는 개미가 있고, 뭐 하는 개미가 있고, 그래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사회생활이라고 해서, 그, 어, 개미 같은 거를 말해. 그런 거는, 이제, 대체군 안에, 아니, 아, 대체군 안에서의 서로 상향을 하고 그니까, 대체군은 서로 같은 종이 뭐 어울려,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갇히 그 그런, 그런 대체군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 아, 뭐라 그래는 먹상이 거냐? 네, 예, 그쵸. 이런 거 군집이라고 하고, 군집에 그 따라, 뭐, 어, 특성이 있는데, 그, 네개체군들은 이런 특성, 개체군들은 그, 뭐, 먹이사슬 관계에 있어요. 네, 먹이, 먹이그물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 먹고, 누가 잡아먹히고, 그애에도 누가 먹고, 이런, 그냥 막 그냥 엎혀있는 먹이사슬이 엎혀있는 걸먹이그물이 한데, 그런 상태를 군집은 가지고 있고, 또 군집은 생태적 지위를 갖는데, 생태적 지위 생태적 지위가 먹이지와 공간지위로 나눠져요. 공간. 네. 먹이지란 뭐냐면 먹이 사슬에서 위치한 그 자기의 그 지위를 얘기하는 것을 먹이지이고, 그 공간지위는 개체 이 각자의 그 개체군에서 그살아니에요 서식할 거아니에요그 서식 공간에 대한 지위를 공간지위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이고, 있 이제 그 군집에서 그 군집의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군집의 구조에서는 그 우점종과 지표종 <목소리도> 이는 일단 우정종부터 하면 우정종을 그 가장 많이 그이 그, 개체군에서 대표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정종이라고 하고 이제 그 지표종은 그 환경의 특산물과 같은 환경에 대해서뭐 그냥 뭐 그런 뭐지? 특징 같은 그런 걸 이제 지표종이라고 하고 우정종은 대표하는 거고. 우리는 약간 어 특산물 모이자니 뭐 이런 거 관련돼. 음. 친구들 힘 주더라. 뭐 이렇게 그냥 점점점 가면서 이런거를 수평공포라고 하고 이제 그 수직공포는 뭐냐면 이거 관목대 이렇게 되는거예요 음. 고도에 따라 장화활약술인데낙여화약술인데한나술인데치명줄인데 관목대 이렇게 되는 수능을 분포하게수직분포 수직공포는 고도에 따라서 하는거고 수평공포는 위도에 따라서 나타낸거예요 네. 네, 이런걸 이제 그 생태 뭐분포하는 그런걸 나타낸거고 이제 또 해야할게 이제 군집에서 천의가 일어나요 음. 어... 1차선이와2차선이가 있는데